이거 대회전 치면 되죠? 얼핏 봐선 대회전인데 이런 공은 두께를 얇게 쓰나 두껍게 쓰나 일적구와 키스피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공을 대비해서 단장단 세워치기를 익혀놔야 해저 그거 못 치는데 야못 뭐 치는 게 어딨냐? 자꾸 치면 느는 거지 일단 이번엔 두껍게 쳐보고 어? 이따 연습 고칠 때 한번 쳐볼게요 어? 너 그렇게 초이스 편식하니깐 맨날 같은 공 쪽내고 20인 인공 탈을 밥 먹듯이 하죠. 하는 걸 가자! 어? 지름길로 가봤어요 <웃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에이... <웃음> 오호메 고홍준거 보소 뭔고홍이 이렇게 살벌하냐 나무손으로 치라고 빰프질도잘안된디아고홍까지 <웃음> 붙어서 나 환장하겄네 누가 나갈란가 모르겠어 투터치 안받드립니다 아이시 소녀샷 아야 조금만 힘내자잉 아 아따 맞고 떨어졌다고 우길까? 국제심판 갑니다 음... 인류들 들어오십시오 확인하게 넙 nope. Nope. 해산 하시고 나무 아! 소는 역시 어려운 것이오. 자이 공은 왜 이러는 걸까요? 헉그공 어? 아닌데요? 어? 어? 뭐야 자네 왜 그런가? 조기침에 조심하소이. 그래도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웃음> 공이 이렇게 와 불면 진짜 깝깝하지 후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칠게 보이지가 않지 이거는 어때요? 아야 너 컴퓨터 게임하냐 당구대에다 사항상은 아래를 펼쳐불면 당구배려본다 킹! 이 포지션에서 가장 확률 높은 공을 알려줄게 빨간 공 오른쪽을 최대한 야할게 세게 쳐 그래야 좀더 피하고 내 공도 짧아지니까니 응? 알것째? 들어갔는데요?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웃음> 제가 요새 이 짱꼴라 비껴치기가 잘안되더라고요 감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이거 쉬운건데 이상하게 얇으면 짧을것 같고 두꺼우면 길것 같고 전혀 그림이 안그려지네요 아이고 엄살 피지 말고 치소씨 비닝에 21개 쳐놓고 그런 소리가 나온단가 언능 끝내주기 나와서 집사람이 한판만 지고 오라겠는 게 집에나 갈라네 아이씨 이런다니까 후딱 들어오서이 <웃음> 하하 뭐래도 되네 오늘 이런 비에라 먹을 나이스 Bravo. 달리 봐봐